모든 짐과 가구는 카니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아늑하고 마음이 좋나요? 아니요 지금 방 빼주세요 전화하면 바로 안할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내일의 집에 솔루션을 줄 임복층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은 리플S의 멤버 최마태 씨가 사는 집에 왔는데요 얼마나 깨끗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마태씨 안녕하세요 어. 저는 임복층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정말 집이 멋있더라고요네 좋았습니다. 집... 아네제집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선생좀사으셨네요 <웃음> 당신은 뭐 옷이 또좀우리궁댕이가더 부엌 되는 귀엽죠 저렇게 <웃음> 아... 아... <웃음> 잘하잖아요 네저 잘해요 <웃음> 저희 집은 무슨 일이시죠? 아 오늘 제가 내일의 집 솔루션 1회차로서 집이 많이 바뀌었어요 내일의 집 솔루션 덕분에 네. 제가 그거를 이어받아서 채마태님의 집을 엄청난 솔루션으로 지금 바꿔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짜자잔. 짜자잔. 자 저희 집을 소개하자면 네. 우리 이 나라에서 아이카페 제일 비싼 것중 하나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음, 그리고 가로수길에서 걸어서 5분, 음. 학동역에서 걸어서 3분. 대박. 그리고 이 집은 물류형 원룸이고요, 한 8평, 9평 정도 됩니다. 주차가 되고 이금방에서는이 가격대에서는 유일하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음 좋네요 2070이고 관리비 5만원 음. 래가지고 2075입니다 음 되게 아담해요 네제 한번 신발장부터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신발이 굉장히 비싼 것들이 많네요 아 비싼 건 아니고요 네 신발을 좋아해가지고 신발장 열어봐도 될까요? 네오 신발 굉장히 많네요 어, 나보다 많은데? 단 어, 절반 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귀엽죠? 제가 제일 하는 신발입니다 이거 리본 끈으로 되어있어서 대박 여기가 자수예요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응. 죠 신발 새로 샀어요 예쁘죠네많 이쁜거 아니에요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웃음> 신기 식량 알려줄까요? 뭔데요? 여기 콘돔 주머니 있어 아치지마 진짜야 콘돔 여기 신발 넣고 다녀? 어! 여기 콘돔 넣고 세상에 콘돔용 신발이 어딨어 여기 나으 아, 여기는 거실 겸 부엌인데요 복도랑 은근 대 창문 절대 열지 않죠 원래 이, 냉장고 다 옵션으로 있는거죠? 네 여기 거의 풀옵션이고요 아. 여 네, 보시면 부엌이 있죠? 여기 먹을 것들이랑 잔들 있고 옛날에도 우리 집에서 내가 캠핑하면서 맞아, 그럼 그... 준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 있나요? 저이 집이 다 쓰고 있 아니, 왜저 준다고 했으면서 저자체 선물로 준다고 했으면서 왜 당신이 가져가셨나요? 제가 자취를 해가지고요 음, 보시면 뭐. 모델하우스 같지 않나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 내가 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다한번쓴적 없어 주세요 가져가세요 자, 이거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네, 선물로 감사합니다 근데 선물로 내가 주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뭐 부엌은 깔끔해요. 네 깔끔하죠. 네. 밑에 술이 있어요. 어 역시. 주정뱅이이기 때문에 네. 술이 있고 제가 냉장고를 보시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보실래요? 자 <웃음> 제로 사입니다 제가 살을 빼기 때문에 음식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냉동실도 보시면 닭가슴살, 뭐 그지? <웃음> <웃음> 왜냐 있으면 먹잖아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드라이기 <웃음> 1만 원. 아, 이거는 뭐예요? 네. 아 전기 면도기 저희 회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일 선물 받은 거. 오 다들 제 생일 선물 안 주더라고요. 아, 저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한지 두 달이 넘었어요. 왜냐면제 생일이 9월 16일인데. 지금, 지금 날짜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10, 11월이에요. 11월. 그리고 이 위에는 냄비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데 매직 핸ン즈 아, 우와. 깨 가지고 어디 할수 있고 빼 가지고 접시로도 쓸수 있게. 해봤었거든. 신기하다. 7만원짜리에요. 저게 정리가 굉장히 좋고 그러네요 그리고 냄비가 지랄 맞으면 여기 밑에 냄비 꼬여가지고 그쵸? 그저그 <웃음> 냄지를 하고 있는데 저거 하나만 챙겨주시면 그러네요 끝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봅시다 저희 화장실이 그나마 넓은 편이에요 이게요? 네 어때요?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냐면 제가 쓰는 게 그게 다예요네 그리고 거실이랑 부엌이 끝이고요 사실 여기는 있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쵸 렇 이제 안방 봅시다 네 자, 저는 옛날 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트아이디에서도 우리 집에서 화보도 찍고 했잖아요 그 집을 스튜디오처럼 꾸며가지고 촬영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그 집은 완전 맥시멀이었잖아요 맞아요 완전 맥시멀 뭐 인테리어도 신경써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공부하다 보니까 내 집이 아니면 꾸밀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음. 아니잖아요 이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겠다 네 그래서 완전 미니멀리스트로 떨어졌어요 왜냐면 난내 집을 살 때까지 길을 모을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 모든 짐과 가구는 카니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저기서 한번 다 찍어 주실래요, 이거 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다 힌스 용품이에요. 진짜요? 저비식이죠저비식이죠 네. 저비식이죠 어? 이 얘네들도 다접어서요아 오. 다접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카니발 한대 이사를 가시겠다. 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방 빼주세요. 전화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웃음> 그런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오를 안 사요. 근데 저기 딱 보이는 피카츄 에오가의 모습. 피카츄도 거의 다 버렸어요. 진짜요? 이거는 일본에서 파는 포켓몬 스토어에서 파는 것만. 아... 아, 뭐 침대 이것도 그냥 딱카니발에 넣기 좋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키사해주고, 이게 아텍스라서 25kg예요, 이게. 옷장 한번 볼까요? 어, 옷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 여기는 와. 짧은 어. 옷도 정리해놓은 거예요. 저 밑에는 셔츠, 가지건 니트, 그리고 위에는, 이거 손자켓이랑, 가죽자켓, 패딩, 이건 가 바람막이, 셋업, 아디다스. 여기는, 다른 옷들, 그리고 화장품도다 모아놨어요, 시계하고. 그러네. 우와, 시계 예쁘다. 짜자잔. 나어드리면안 돼요. 아, 절대 안떠어뜨리죠 저런 맛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냥 바지하고 니트 넣어 놓고 간단하죠? 네. 아, 미니멀 라이프라는 게 엄청 쉬워요 여기 옷 근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캐핑으로 맞출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이거 인견 행거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건 너무 비율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래도 해체할 수 있는 행거로 샀어요 집에 있으면 아늑하고 마음이 좋나요? 편안하고 아니요 저는 약간 편안함을 지금 잘못 느끼겠어요 아니 생존을 위한 집이에요 아 진짜 그래 보여요 뭐 정말 생존을 위한 집이라고 밖에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혹시 이 집에 대한 솔로 고민이 뭘까요? 집 빼고 싶어요 아 집을 빼고 싶다고요? 아직 베란다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럼 베란다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이 집이 베란다가 쓸데없이 커요 그러네 이 이거까지 넓혀줬으면은 훨씬 집이 넓을 거 같은데 근데 베란다의집높기는 좋아요 저. 아니 여기 약간 무대 같은데요? 야,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안 떠나고 두명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멋 맛있다! 네, 여기 제가 타는 자전거. 스티카카 P10 HD. 네. 저기 있는 발, 발은 뭐예요? 이건 탁구대. 아, 어? <웃음> 책상에 끼워가지고. 아니, 별게 다 있네? 사무실에서 쓸수 있는 그런 거죠 신기하죠, 저희 집? 네. 이 2075예요. 근데 여기가 이금무하 제일 싸요. 진짜요? 2075가요? 네. 아뭐 강남이니까 뭐 이제 볼거 없네요 네이 집이 작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집에 고민이 이 집을 나가고 싶다 저 근데 발이 좀 춥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웃음> 고민이 뭐냐면 네 집을 빼, 빼주세요 집을 빼달라고요? 다른 집 가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좀 이렇게 혹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혹하는 포인트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걸느끼냐면요 어? 마 답답하다 여기는 삭막한 곳이다 이 현대인들의 삭막한 세상을 이 집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아. 여기 위치가 좋긴 해. 그거 하나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출근이 걸어서 4분이에요. 그건 좋네요.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당신이. 이 집을 왜 했냐면, 강남은 월주차 대기가 막 2, 3, 4개월씩 밀려있고, 네. 월주차 하면 은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어. 그럴 바에는 그냥 주차 되는 집을 가는 게 아, 싸지 그쵸, 않을까? 그렇죠그렇죠 주차비로 치면은 이 집은 사실상 월 45만 원이에요. 개, 돼지 대수 개선법이죠? <웃음> <웃음> 집을 뺍시다, 우리. 네 어떻게 빼요? 이제 그 직방에 넣읍시다 사진 응. 진짜 예쁘게 찍어가지고 네인복층 씨가 네. 이제 집 빼는 건잘 모르나봐요 네네 그러니까 제마트데 그 홈즈 씨 친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홈즈 씨가 집 빼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1번 이 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다시 얘기해서 집 뺀다고 하기 그리고 2번 아, 일단 집주인 얘기해야 돼요 맞죠? 네 그쵸 빼, 뺀다고 얘기하기 3번이 핏폭 같은데 글쓰기 음. 그렇죠 음. 그리고 4번이 생각보다 부동산 어플이 많아요 음. 그런데 사진 찍어서 다 올려 직방 다방 워킹이 뭐, 워싱이 아, 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 거기 다 올려 그러면은 아. 부동산 중계 업지 않다 가요 정보가 네 그렇게 하셨나요? 1번 했어요 2번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볼까요? 그러면 일단 집을 예뻐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구석탱이 에서 뭔지 알지? 어 맞아요 언니끼리 어, 소리지켜가지고 <웃음> 아니 이렇게 위에서 찍어 그리고 이쪽에서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석구석 다 찍어줘야 되거든 왜냐면 집을 볼때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집은 어떨까 저 역시 직방으로집 옛날에 많이 봤었거든요 이 냉장고가 있다는 것 세탁기인데요? 아 세탁기 <웃음> 저기 냉장고인가요? 그냥 너무 더러운데? 짐이 좀 많아요 왜냐면은 바로 이사할수 있도록 준비 해놓은 거예요 거지라고? 응. 다양한 국도에서 찍어줍니다 자그 다음 부엌 다 찍었어요. 가방을딴 것들. 나 20만 빼주면 소원이 없겠다. 자 올렸습니다. 예쁜 사진들로. 월 써? 2000에 75. 네. 이렇게 이제 최마태님의 집이 팔린다면 다시 새로운 집으로 맥시멀리스트의 삶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집은 빨리 하루빨리 <웃음> 빼가지고 그냥 다 모아서 카니발에 다 쳐놓고 떱시다. 좋아요. 오늘은 저희 리플S 멤버 체마태님의 집을 함께 봤고요 고민이신 집 탈출하기는 어떻게 될지 다음 미래 미래 미래 미래 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씨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죄송씨제 채... <웃음> 그.. 원수거든요 음. 김홍주씨는 저희 오늘 리플에서 체마태씨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빨리 이 집이 팔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